주간dh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대들 오프닝.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좀 게스트가 많습니다. 네. 다 이제 아, 혈연 지연은 아니고, 아, 학연, 학인을 통해서 네, 연주를 통해서 다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게스트를 강제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게스트 신청 받고 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주고 있어서 좀 슬픕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오늘은 논문 리뷰 시간입니다. 논문 리뷰 시간인데 원래는 논문 리뷰 지금 앞에 이미 김현 선생님 논문 리뷰가 한번 나갔고 이제 이재현 선생님 논문 리뷰가 나갈 텐데 나 이제 이때쯤에 나왔겠죠. 어, 이번에 논문 저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하는 어, 논문 리뷰 시간입니다. 가장 올바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최인석 선생님은 저번에 게스트로 한번 나오셨고 그때 이제 논문 어떤 논문에 대해서 조금씩 공개를 하셨는데 그 논문을 오늘 리뷰를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다섯 분의 저자가 계셨고 한분 이제 교신 저자 선생님께서 아교신 그, 선생님 초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황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밤 늦은 시간에 하느라고 네 그래서 네 분의 저까지 포함해서 네 명의 저자를 함께 초대해서 논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나 할게요. 자,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논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 어, 현대문학 연구자의 성별 및 세대별 김윤식 저술 인용 양상 연구라는 어, 굉장히 긴, 아직도 저도 제목을 다못 외웠는데, 김윤식과 우리 시대라고 오늘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을 같이 어, 리뷰하면서 어, 어떤 식으로 이제 DH 연구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구하면서 어떤 발전 혹은 어려움 혹은 태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아, DH 못 해먹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소개할 필요 없이 우리 최윤호 선생님부터 조금 자기소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허에슬 최주찬 이렇게 소개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야 될까요? 네. <웃음> 그냥 뭐 간단하게. 네. 네. 현재 그 성균관 대학교 어, 한국문화연구소 외국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어, 원래는 1950년대, 60년대 냉전기의 문화냉전 혹은 지성사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이번 그 우리 김윤식과 우리 시대라는 논문에서는 김병준 선생님과 공동제1저자 역할을 맡았고요. 어, 뭐 차차 그 역할에 대해서 사차 좀 얘기할 게 있겠죠? 예. 네, 어쨌든 네, 뭐공동제1저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관 대학교 국문과 현대문학 박사 수료 상태이고 박사 논문 쓰고 내 네, 쓰고 있습니다. <웃음> 시험은 다본 상태고. 어, 저는 원래는 식민지기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기를 조금 올려서 50년대 이후로도 이제 조금씩 보고 있고 이걸 어떻게 D.H.와 연결시킬 것인가를 계속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일순님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공문과의 석사과정으로 있고요. 저는 최주찬입니다. 어, 연구 분야는 1930년대 한국 소설 및 비평인데 어쩌다 보니 <웃음> 김윤식과 우리 시대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어, 아주 미미한 존재로 참여를 했었고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못했, 못했는데 어... 뭐랄까요, 방송 가능한 말들을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웃음> <들어가고> 있는... <웃음> 아주, 아주 좋습니다. 편집을 빨리 할수 있게, 수월하게 할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웃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잠, 잠깐 논문 소개를 한 짧, 짧게, 최대한 짧게 하고 나머지 우리 저자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으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 김윤식과 우리 시대라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박사 논문으로 KCI 논문 서지 데이터 가지고 했던 그 연구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시, 됩니다. 그래서 어 거기 안에서 한국현대문학이라는 국어국문학과에서세 개의 분과 체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전, 어학을 제외한 현대문학이라는 체제의 논문 2004년부터 19년까지 실린 KCI 거의 모든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한1이0 0 0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주찬, 허예슬 두 분의 이제 대학원생, 우리 학생은 저, 제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성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성균관대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들었고, 그때 인연이 생겨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논문을 조금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을 보면 이제 이 논문의, 어, 목적은, 어, 현대문학 분야에서 논문, 어, 현대문학 분야의 논문에서 김윤식의 저술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 조금 부언, 부연 설명하자면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어, 현대문학 연구자 혹은 국어문학 연구자가 아닌 혹은 한국학 연구자가 아니라면 조금은, 어, 조금은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어, 한국현대문학에서 가장 어, 1호 박사, 현대문학 박사라고 하는 1호 박사시고 어, 200권 정도의 책을 남기셨습니다. 단행본문 200권 정도의 책을 남기셨고 어 2018년에 이제 작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김윤식 한 사람이 계속 인용이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김윤식이라는 꼭그 프리즘을 꼭 김윤식만 분석하려고 이연구 연구 논문을 썼다기보다는 현대문학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김윤식이라는 거대한 어떤 프리즘이 있고 그 거울을 통해서 현대문학 연구를 한번 조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김윤식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그래서. 그간에는 김윤식의 개별 저작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윤식이 어떤 책을 썼고,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정성적인 연구였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김윤식을 이제 정량적인 연구로도 어떻게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저술이 주로 인용됐는가? 두 번째, 누가 김윤식을 인용했는가? 세 번째, 김윤식이 저술이 어떻게 인용됐는가? 그세 가지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결론은 먼저 얘기해 보죠. 결론은, 첫 번째 결론은 이제, 김윤식의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작은 이두 이 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근대문의 비평사 연구와 이광수와 그의 시대 굉장히 유명한 저작이죠. 그리고 어, 김윤식을 그 연구한 이 논문의 일저자일저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몇 년생인지, 제, 어, 성별은 어떤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정보를 가져왔더니 저는 김인식이라는 사람이 어 60년대생 혹은 70년대생이 더 많이 인용할 줄 알았는데 젊어, 젊은 연구자에서 김인식 인용 비중이 높아졌다는 좀 굉장히 나름 새로운 연구가 나왔고 그리고 60년대생 연구자들이 예외적으로 김인식을 적게 인용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대 출신 연구자거나 남성 연구자일수록 김인식을 더 많이 인용한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연구자들의 김윤식 인용빈도가 2015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다뭐 다루지 못하겠지만 이런 주요한 어, 발견들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김윤식은 무슨, 누구, 무엇의 이름인가 라고 해서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학계에서, 현대문학계에서 중요했는가 라고 해서 어, 서론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어, 김윤식에 대한 저작들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김윤식 스페셜 같은 것들이 학술지에서 나올 정도로 김윤식은 계속 인용되는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2018년 사망 이후에 김윤식에 대한 대대적인 조명 같은 것들이 어, 예, 뭐 구보학보 같은 학술지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인식에 대한 어떤, 어김인식이 얼마나 영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좀뭐 데이터로 입증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구들이 김인식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인용됐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김인식이 얼마나 인용되고 어떤 저작들이 인용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제 선행연구 같은 것들을 좀 시도가 되고 있었어요 여기 교신 제자로 참여했던 황우덕 선생 같은 경우는 91년부터 2011년에 간행된 두 개의 상어학과 민족문학사 연구라는 두 개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830편 중에 그한 206편 정도가 김윤식의 저수로 인용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조망을 하셨고 근데 이제 한계로는 이두 개의 학술지만 일단 파악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김용수 선생님이나 그리고 오자훈 선생님이나 이재현 선생님 같은 분들이 KCI나 RISS에 있는 뭐 논문 데이터 가지고도 이런 학술계를 조망하는 작업들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수 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는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했던 작업은 이제 거의 전수 데이터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제 넘어가고요. 어, 데이터 선정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38개의 학술지를 어, 자료를 재상으로 했고 3, 38종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이제 좀녹아다노 노동집약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대문학만 하는 학술지, 상어학과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만 실리는데 예를 들면 뭐이 논문이 실린 국제어문 같은 경우는 어학, 고전 다 실립니다. 심지어 뭐 국어 교육도 실리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최주찬, 허예술, 최진옥 선생님 저 빼고 세명이서다 세 읽은 다음에 그걸 발라내는 작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된 건 12,000편 정도의 논문이었고 그 중에서 김윤식의 저수를 한 건이라도 인용한 논문이 한 17%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의 논문을 확인을 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어,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거였어요. 카이제곱 검정은 뭐냐 하면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단이 있고 뭐 남녀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남녀 성별에 따른 뭐 암발병률 뭐 이런 통계가 있다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독립변수 때문에 암발병률이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검정이라는 것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나, 나타날 수 있는 확률까지 계산을 해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연히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확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가설을 검정하는 것. 그 그곳에 쓰이는 게 이제 보통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걸 빈도수에서는 이제 빈도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년대생과 70년대생이 있을 때 김일식을 인용한 사람과 인용하지 않은 일종의 인용 여부의 이 빈도수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통계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걸 봤는데 카이제곱 검정을 한번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국 데이터와 결과를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파이썬 코드와 분석 코드로. 이건 나중에 또한번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제오 검정, 정말 간단하게 딱 설명하겠습니다. 기무가설은, 기, 어, 인용 여부가 독립이다.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성별, 뭐, 예를 들면 세대 때문에 기은식의인용 여부가 달라진다, 독립이라는 건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 독립이 아니라는 건 관련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립가설, 연구가설을 채택을 한다면, 독립이 아니라는 거는 그 세대나 혹은 성별이나 대학,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른 독립 변수가 그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통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논문에서 어,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읽고서부터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작들, 참고문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봤더니 김식 선생님이 당연히 1위였는데 그 이하에도 상위 10위에 작가 그런 주요한 연구자들이 포진어 있었습니다. 이피 인용수는 중복을 포함합니다. 어떤 특정 논문에서 두편 이상 인용했으면 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윤식을 뭐 어떤 논문에서는 2회3회 이렇게 인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더한 것인데요. 권영민 선생님이 2위였는데 거의 3배 차이가 났어요. 권영민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셨죠 서울대 공문과에서 김지영 선생님도 나오고 이광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추원 이광수 권보들의 선생님 고려대에 계시고. 김현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지금 현역으로 이른바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가장 활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두분권보들의 천영환 선생님 계셨고요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어, 정말 많이 인용된 작가였다 아, 어, 그 연구자임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논문이 될수 있겠다라고 저랑 최인혁 선생님이 쾌제를 불렀죠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걸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 그러면 김윤식은 어떤, 김식이 어떤 저작을 이제, 어, 인용하냐. 대부분은 이제 단행본이었어요. 김윤식이라는 분이 선생님께서도 뭐 단행본을 대부분 쓰셨고, 이때는 단행본의 시대였으니까, 김윤식의 어떤 단행본이 당연히 제일 많이 인용이 됐겠죠. 네. 그래서, 어, 어떤 저작이 또 인용이 되느냐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김윤식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저작은 뭐 김윤식 어이광수와 그의 시대는 아니었고 한국 소설사였는데요. 사실은 정홍 선생님과 공주였기 때문에 김윤식 선생님이 혼자 쓰신 어 온전한 책 중에 1위는 이광수와 그의 시대였습니다. 200회 정도의 인용 빈도를 보이고 보였고 어, 또 여기 김현 선생님과 공주한 걸 빼면 한국 근대 근대, 어,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가 2위였습니다. 뭐이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 재미있는데요 이제 어 우리가 이 양적인 것만 보지 않고 우리가 휴먼 라벨링을 한번 보고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윤식의 주요한 저작이 아까 이광수와 그의 시대가 하나 있었고 한국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 그리고 퇴직 이후에 일제 말기 한국 작가 일본어 글쓰기론 이세 권의 책에 한 400번 정도 인용됐거든요 그래서 이 400번 정도 인용된 텍스트를 여기 있는 세 분이 다 읽었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휴먼 라벨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1, 1은 견해를 인용한 건 1로 하고 0번은 팩트를 인용한 걸 했어요 김윤식이 어떤 의견을 가져온 것 그래서 문, 왜 이렇게 우으세요 김바루 씨래서 잡기를 아, 했을지 400... 눈에 보여서요 아네 그 고생한 섭취를. 게 눈에 보이죠 저는 안 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돼요 이거 논문을 못 썼어요 그래서 팩트를 인용했는지 어떤 그 사람의 의견을 인용했는지 혹은 그것도 아니고 뭐 기타인지 그래서 그거를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견해를 인용했는지 사실을 인용했는지 혹은 뭐 딱히 그냥 사실 여기서 기타라고 적었지만 대충 인용한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식으로 인용했는지를 봤는데요 우리의 가설은 김윤식이 어떤 견해를 인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많이 꽤나 많이 왜냐하면 김윤식이란 사람은 정말 그의 엄청난 그 견해들, 어떻게 보면 좀막 어 굉장히 큰 주장들이 김윤식을 우리가 작동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어 그두 개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물론 조금씩 그 저장별로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견해를 인용한 것과 사실을 인용한 것 비율이 비슷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근데 팩트로서의 김윤식을 인용하는 것들이 요즘에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일종의 위키백과처럼 쓰는 거죠.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인용하면 그냥 아이 사람이 이런 사실을 밝혔다라고 인용을 많이 했다는 게좀 재미있었던 작업이었고요. 아 우리 시간 너무 인용 했었네데자 이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제 리뷰를 논문이 사실 길어서 그래요. 자 이제 카이제곱 검정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최종 학력이 서울대 그러니까 박사든 석사든 최종 학력 데이터를 우리가 쓸수 있어요. KRI에 있는 거 제가 그걸 다 수집을 했고 어 서울대 김윤식을 인용하고 비인용할 때 서울대 나온 사람과 서울대 나온, 나오지 않은 사람을 봤더니 인용 비중이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김윤식을 인용하는 비율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더 많았고 카이제오 검증을 했을 때 피밸류가 거의 0.0000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유의하게 나온 거죠. 통계적으로 어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서울대 에 나오거나 서울대 나오지 않은 그 요소가 김인식의 인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김인식의 영, 김인식을 의김식더 많이 인용합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세대 연구도 있었습니다. 어 40년대생 이전은 너무 적었고요. 대충 이제 40, 50년대부터 이렇게 80년대생 이렇게만 본다면 저는 어 일종의 60년대생이 오히려 제일 낮더라고요. 인용 비중이. 김인식 선생님과 가장 가까웠다는 60년대생이 오히려 제일 낮았고 그 80년대생으로 오면 올수록 김윤식 인용 비중이 더 늘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80년대생, 뭐 상대적으로 젊은 학자들한테도 많이 인용되는 학자일 수도 있고, 혹은 김윤식을 인용하는 사람이 살아남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저곡 검정을 했어도, 어 인용에 대해서, 어 세대별로 오히려 어, 젊, 젊은 학자들이 더 많이 인용하더라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어, 이제 이거는 좀 넘어가고, 이제 성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어, 네. 어, 여성 연구자가 남성 연구자에 비해서 김윤식을 적게 인용했습니다. 카이저곱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고 남성 연구자가 대략 한 20% 가까이 인용하고 여성 연구자는 한 15, 16% 5 1 정도 인용을 하는데요. 어, 저이 연구에서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거였어요. 제가 사진을 이제 보내 하나 보내겠습니다. 어... 뭐야? 왜 까맣게 나와? <웃음> 뒤에 가서 보게, 볼게요. 이게 PNG 파일이라고 그렇군요. 네. 이제 그림 뒤쪽을 보면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결과인데요. 이제 남성, 이 현대문학 연구에서 남성 연구자보다 가 여성 연구자가 이, 이때 추월을 해요. 2015년에. 그러니까 논문 생산은 여성 연구자가 더 많이 한다는 뜻이죠. 현대문학 연구 안에서는. 그리고 남성연구장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연구장 계속 늘어나고 있고 논문 생산 비중에 있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윤식을 인용한 논문 안에서만 보면 어, 2015년 이때부터 여성연구자가 오히려 김윤식을 인용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김윤식을 인용한 논문 내에서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문학 전체에서는 여성연구자가 논문 생산을 남성보다 많이 하는데 김윤식이 인용한 논문 내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랑 최윤호 선생님은 좀 의,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제대로 다밝혀내지 못했지만 일종의 이게 페미니즘 리부트 2015년에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현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인용하지 않 여성 연구자들이 배격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어,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문학사를 써야 하고 새로운 뭐 여성주의 문학이나 젠더나 페미니즘 연구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여성 연구자들은 김윤식을 적극적으로 버리기 시작했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론으로도 볼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연구는 이제 추후 연구로 일단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남성 중심의 문학장 연구 안에 여성 중심의 연구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마무리를 했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추후 연구로 텍스트 마이닝 연구도 할 것이다 라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논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고 있지만 더 많은 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한 20분 정도 썼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졌네 네, 그래서 논문 리뷰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김바로 선생님이나 윤태 선생님 질문을 해 주시고 여기 나머지 분들이 좀 답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어, 뭐, 질문? 일단 이 논문을 쓰신 소감? 어, 한마디 들어보는 아, 게 순서 아닐까 싶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소감부터 하죠. 뭐. 그러면. 우리 네. 어, 최인석 선생님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했으니까 우리 최주찬부터 하죠. 거꾸로. 최주찬 선생님부터. 어. 소감, 소감이요. 네, 아그김병주 선생님이 리뷰 해 주시는 과정을 쭉 들으면서 그 작년 봄 갑자기 AI 뭐 융합 연구 사업 할래? 이래 가지고 <웃음> 어, 얼마야? <웃음> 이래서 네. 제가 그때 시한말로전돈 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랬거든요. 아, 어, 그럼 여기 어. 자본주의 연구자잖아. 네. 돈 주면 다 하는 그거에서 약간 발단이 된 거였고, 그리고 네, 이제, 참고로 이제 돈 주고 시켰습니다. 이 라벨링 작업. 을 네. 저는 돈을 <웃음> 다 줬습니다. 연구를.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논문을 쓰자는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름에 뭐 그랬었고, 그 다음에, 김윤식으로 좁혀진 건 생각보다 좀 늦, 늦게였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이제 가을, 초겨울 이럴 때, 한번 그 국제관 지하에서 뭐몇 시간이고 뭘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들으면서 생각보다 타겟팅한 거에 비해서 논문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면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김윤식이 좀 테마였다면 어, 다시 제가 되돌아보면 아, 김윤식을 그 김병선이 표현대로 거대한 프리즘처럼 써서 현대문학의 어떤 요소들을 좀 살펴봤던 것도 있었고 젠더 같은 건 사실 시작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했고 오히려 뭐 서울대 박사 출신과 김유식의 연관성 이런 건 되게 예측 가능한 혹은 우리가 뭐 선험적으로 뭔가 알수 있는 어떤 거였는데 젠더는 되게 나중에 나왔지만 이 논문이 어이 논문 속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거였고요 항상 휴먼 라벨링이라는 그그 그 소제목에 들어가서 감개무량하기 그지 없는데요. 돌이켜 보면 <웃음> 사실 김바로 선생님이 웃으신 그 대목에 휴먼 라벨링보다는요 KCI 자료들을 그 선별하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처음에 그 처음에 저희 AI 융합 연구지원 사업 1단계 했을 때 김병호 선생님 크롤링을 해오시면 그거를 메모장에 켜놓고 줄을 맞춰놔야 돼요 그뭐 콤마는 콤마대로 그 다음에 뭐 콤마가 아니라 점으로 되있으면 다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휴먼. 아그 라벨... 반감한 얘기는 그 참고문헌 정리하는 네, 거죠. 참고문헌 네. 정리. 페이시 논문의 참고문헌이 좀 이렇게 규격화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 네. 그거는... 네. 그거 아.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노동 집약적 형태였지. 김윤식 휴먼 라벨링은 400건이면 이제 슬슬 아 400건? 어 할만하구나. <웃음> 뭐, 뭐 몇만 건도 했는데 400건 못하겠어. 약간 이런. 네 예, 그런 소감이 있었습니다. 오 그럼 우리 허예스님 소감도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저도 어돈 주면 뭐든 한날 생각하면서 김영선 선생님 연락을 받고 저 그때도 그 전성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김정선 선생님 연락을 받아서 이제 아이 작업이 끝나고 나는 또 D.H.를 또할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설렘도 있었고 돈도 좋았고 뭐 이렇게 네,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어, 김경 선생님랑그 A.I. 그 융합 그때도 그렇고 그이 김윤식으로 쫓겨졌을 때도 그렇고 좀 현재적이라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이제 최주천 선생님이랑도 논문을 같이 썼었고 전정현 선생님이랑도 논문 썼을 때는 조금 더 앞시기를 완전 압식이 근데 계몽기를 계속 다루다가 어, 완전히 현실적으로 거의 1 0 0 년을 뛰어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어, 그 앞에도 되게 재밌었지만 뒤에를 하면서 좀더 약간 실제로 호흡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 하고 협호흡하고 있다는 느낌. 그 약간 인문학에서는 잘 느끼기 힘든 그런 경험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젠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 확장성 같은 것도 좀 보였던 것 같아서 어, 저는 굉장히 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최인석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으십니다. <웃음> 아유 큰일나버렸네요. 네. <웃음> 사실 그두 앞에 두 선생이 님 말씀하셨듯이 처음 이 연구가 시작된 거는 어그니까 작년 봄쯤에 그 A I A I 융합 지원 사업이라는 저희 성균관대학교 교내 사업에 그게 신청함사부터였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그뭐 D H 연구를 해보자는 제안은 계속해서 이제 김병동 선생한테 들어서 들었었, 들었었고 이제 이 논문에 아주 초반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 그때 뭐 김식 은 이게 그런뜻지 않았던 정말 막, 뭐 해보자 수준의 막연한 거긴 했지만 어쨌든 뭘 해보자는 얘기도 계속 있긴 했지만은 사실 이제 저희 두 사람만으로 뭔가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휴먼아벨링을 그러니까 포함한 수많은 노가다를 이제 같이 분담할 그런 이제 공동 연구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거를 이제 AI 융합 지원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재원을 확보하면서부터 연구가 시작된 거긴 하죠. 그런데 사실 처음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연구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무슨 그 김윤식 그래가 연구하겠다라고 를 하긴 했지만, 어, 사실 그때는 약간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그 지원 사업이 요구하는 서류가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쓰고 나중에 하자라는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한 아까 최수찬 선생님 말했지만은 그 중간에 조금 음, 좀 뭐랄까 이 연구 대상이나 연구 주제를 확정한 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아까 그 처음에 그 휴먼 그 뭐지 휴먼 라벨이란다, 저 뭐야? 참고문헌 정리 작업할 때 굉장히 헤맸다고 한게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그 지금 우리가 내놓은 논문은 KCI 데이터를 가지고 했지만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박사학위 논문이었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 나왔던 박사학위 논문들의 참고문헌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해보겠다는 거였는데, 그걸 AI 융합 지원 사업 때한 2년 어치를 해보고 뻗었어요, 저희가 다다네 명이 다 뻗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KCI는 그나마 이제 그그 학술지별로 그 일정 규격화된 그 양식들이 있고 그거를 KCI 책에서도 이것저것 정리해준 게 있고 또 그거를 이미 김병훈 선생이 박사학위 논문 작업을 하면서 정리해놓은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쓰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김병훈 선생은 박사학위 논 KCI 논문 가지고 하자고 그랬지만 제가 우겨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하자고 했던 거였거든요. <웃음>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게 <웃음> 그 박사학위 논문에 청구문은 데이터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정리가 잘안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서리 정리 양식도 다 다르고, 심지어는 뭐, 저도 선생님들이 아마 마감이 바빠서 그랬겠지만은, 서리상은 잘못 쓴경우가 되게 많고, 뭐, 아, 빠뜨린 경우도 많고, 엉망진창이 경우도 많고. 장문석 선생님, 이거 보고 있으 장문석 선생님, 청구문은 2400건이었나요? 그죠? 아,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건 문제 아닌데, 어차피 그 컴퓨터가 정리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막, 청구문은 양식이 되게 이상한 거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학, 그 학교마다 관행이 다 다르, 다르고, 진짜 선생님들이 뭐 잘못 써버린 경우는, 그니까 러 뭐, 그냥 순서가 다르고 이러면, 그, 이건 그나마 괜찮은데, 엑셀의 일과정리 기능을 이용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서류상에 아예 잘못되어 버린 경우, 잘못되 있는 경우는 전 어떻게 답이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한 2년어치 해보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거를 19년어치를 한번먹을수 없다. 아, 하, 하려면은 정말 장기간 퍼스트, 퍼스트 해야 되는데, 우리가 AI 융합 지원 사업을 확보한 그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재원만으로는 이거 할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그 KCI 지원 사업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러니까는 그 저기 뭐야 김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그러니까 KCI 논문 가지고 하자고 했던걸 제가 들었어야 했는데 음. 어떤 이문학자들의 야심이라고 할까 저 어쨌든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야심, 야심을 크게 불었다가 해보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좀 타협을 하고 그래서 사실 아마, 이제 뭐 어떻게, AI 융합 지원 사업과 관련된 발표를 어떻게든 6월 초 정도에 마무리 짓고, 그때까지도 이제 김명동 선생님이 박사학위 논문 이제 마무리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실, 사실상 연구를 실질적으로 시도할수 있었던 건 겨,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응. 근데 가을 와중에,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약간 빼질거리는 연구원, 그러니 제1저자를 김명동 선생님이 초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독촉해가면서 응, 공부해가면서 어떻게든 해, 이제 완성을 시킨 건데 논문을 제일 저자 최진수 선생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둘이 공동체일 주던데, 그 그러니까 사실 제 그러니까 저도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빠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김영수 선생님이 빨리 논문을 써내라고 이제 이제 책짓질 을 해가면서 심지어는 이제 저를 이 잡아다놓고 이제 잡아도 그렇고, 이제 논문 쓰게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했던 거죠.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좌출했었어요 사실은. <웃음> 네. 아, 네. 그죠. 되 약간, <웃음> 아, 그런 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닌데, 잠깐만. <웃음> 아, 왜, 아, 왜 얘기, 얘기하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 연구도 지금 돌아, 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김현수 선생을 제외한 새 연구자들이 처음에 DH 연구에 관련된 특별한 사명감이라거나 그런 경험이라거나 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처,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약간의 그, 재정 지원에 힘입어서, 아니면은 이제, 그, 연구 책임자 중한 명, 아니, 책임자 한쪽 가고는 어쨌든, 이제 제일 저자의 어떤 강한 동료에 의해서, 이제 그 연구를 추진하게 된 건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연구에 정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뭐, 제 전공 분야인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니 저러니 해봐도 한번 그 연구를 경험해보게끔, 해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해보... 사실 물론 저는 지금도 DH에 대한 회의를 완전히 벗었다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웃음> <웃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나니까는이게 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 거죠. 어... 그, 그, 그, 그 연구에 대한 회의와 비교로 아, 일단 재밌네, 어, 그래서 뭔가 나오긴 나오네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음...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 연구가 시작된 이후에도 약간 수많은 부침과 어떤 주제의 타협과 조정 같은 게 있었지만은 지금 와서는 반쯤만 잊어버린 얘기들이고 어, 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랬지? 좋아, 요 그러면 잠깐 네. 우리 끊고 네. 우리 우리 두분 선생님 좀 커멘터리 들어봅시다. 유인태 오케이. 선생님, 김보라 선생님.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부터 <웃음> 물어보고 싶어요. AI 융합 지원 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아, 그럼 교내 사업이라 300만 원밖에 안해. 네. 아 지금 그거를 가지고 지금 돈을 줬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 저랑 최인석 선생님은 돈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네. 수만 건을 지금 처리하게 해놓고 아니, 아니 그돈 줬다고 아니. 아까 미세했던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웃음>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건 진짜 목쓸 짓이야. 어? 국가대학 현실 좋습니다. <웃음> 천만원은 매... 끌어왔어야 되는데 천만원은 넘는줄 알았다 그래도 주, 준다는 받는다는데 의의를 주고 <웃음> 아니, 이런 거 항의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현실 감각들이 없구만 응? 300만원 나온 게 얼마야? <웃음> 300만원이면 우리 석사애들도그 정도는 받아요 님아. 배가 불렀구만 배가 불렀어 보통 물가대학은 마이너스 300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은 살 얘기는 아닌데 약간 좀 음. 슬프네요 슬퍼 슬프. 네. 어, 바로 농담이었고요 어쩔 수 없죠 어, 사실 돈이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어, 교내 예산도 한정적이고 외부에, 외부 펀딩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인문학 조건은 티내기 뭐 위해서 뭐 다른 사업하면서 그래도 인문학은 하나 정도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명목 세우기로 해주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어렵죠. 그런데 한 궁금한 게그 인용 관계 같은 경우는 리스나 KCI의 데이터 있잖아요.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데이터. 그거를 네. 요청하는 건안되나요 어차피 공공 데이터인데. 아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다 정리돼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광수와 그의 시대. 어. 어떤 사람이 이광수 띄고 그의 시대. 그러니까 그거를 어. 네. 그 KCI나 리스 같은 거를 보면은. 링크가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KCI에는 그 KCI가 KCI 논문을 인용한 경우는 음. 링크가 잘돼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김윤식 선생님은 대부분 단행본이었기 때문에 그 단행본이 어떤 단행본을 이 말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자동화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이광수와 그의 시대를 했는데 이광수는 또 어떤 사람은 한자로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이거 오타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음. 제가 최대한 그거를 소팅해서 줘도 그거를 이제 좀 자동하기가 화 쉽지가 않아서 뭐 중간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뭐 API를 좀 써보기도 했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음. 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전체적으로는 뭐어 글쎄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몇 가지 아쉬운 점뭐 좋은 점이야 보면 다들 아실 거고 어, 누가 봐도 온갖 삽질과 노력의 흔적이 보여요. 어. 저도 이런 삽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웃음> 많이 보입니다. 다만 인간 라벨링을 할때뭐 지금 현재 라벨링한 방법이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견해 인용, 사실 인용, 그다음 기타. 그런데 음. 어, 어차피 인간 라벨링을 했으면 특히 견해나 사실 인용에 대해서 긍부정 혹은 찬동 비판에 대해서도 같이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아까 최주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딸랑 몇백 건인데 뭘 몇만 건 하다가 몇백 건 하는데 어차피 이걸 하시려면 무조건 읽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 이거에 대한 음. 찬반적인 내용도 어, 같이 라벨링해 줄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법질이라는걸다 음. 압니다. 아는데 기왕에 하는 김에 그랬으면 은 아까 젠더라든지 세대별의 인용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의 인용인지를 음. 볼수 있는 여지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아, 인간 라벨링, 쉽네요. 휴먼 라벨링 삽제를 했다면 거기까지 음. 하면 은더 재밌는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그 그러니까 사실서술, 사실서술 부분이 나오고 사실 인문학 논문이라면 그 사실서술에 대한 해석이란게 들어가잖아요. 해석이 없는 건 아닌데 상당히 은유적으로 하신 걸로 네, 네. 아니 거의 안 쓰시거나 은유적으로만 하셨거든요. 그거는 정권분과의 뭐 성향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건가요? 펜서스님 대답 중 해석을 쓰셨죠. <웃음> 사실 어... 이, 사실, 이 논문 자체가, 어, 아 그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그, 김바로 선생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수많은 샷들과 어떤 그 가설의 수정과 등등등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분석의 결과를 좀, 음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하긴 했었어요. 어. 그, 리고 사실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분석의 결과들이 상당히, 어 다들, 그 뭐랄까 함부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어서, 어, 그러니까 뭐, 아, 예를 들어 아, 화담못해 무슨 서울대 출신이면은 더더 더, 인형 눈도 높아지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음, 그러니까 데이터는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가 이제 난감한 경우가 좀 난감한 데이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뭐, 그니까 지금 당장 다할수가 없고 일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제, 이제, 이제 제시하는데 초점 두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어떤 결과 값은 나중에 후속 논문들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그런, <웃음> 그런 이제 구성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전에 심사평을 받았을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어, 살아 심사, 이거 심사, 심사평 받는 과정에서 좀 많이 이게 좀그 순치된 거예요, 순치. 표현들이 좀 그,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직관적으로 썼던 표현들이 논문에서 심사평이 네. 너무 이게 날카롭게 심사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약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애둘러서 표현으로 돌리는 과정은 좀 있었어요 해석에서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거 그냥 뭐 시리즈 논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도 있고 있어서 음 그렇, 그렇긴 하군요 뭐 나중에 해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넘긴 건데 어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셨던 이제 그 라벨링의 문제 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고려하지 않았던 게 아닌데, 음. 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라벨링을 수행했던 허선 선생이 님 답을 하신 게더 맞지 않을까요? <웃음> 어, 아닌가? 기... 너무 오래서 기억, 기억이 잘안나시나 저희 셋다 같이 하긴 했는데. <웃음> <웃음> 저희가 그 사실 아까... 네, 네네. 네. 네. 네. 그냥 제가 제가 얘기할 게요 그러면 그냥 그 네. 김윤식선생님이 네. 당연히 김윤식 선생님을 책빌명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인용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게 당연히 크긴 크고 실제로 한번,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참, 참성 반대 혹은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나뉘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정 내지는 그런 반대에 해당하는 그런 코멘트를 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인용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어, 뭐 일단 인용한 이상에는 일단, 그, 김유식 선생의 어떤 견해, 해, 그, 해석이나 아니면 팩트, 팩트들,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정말 드물게, 그니까, 김유식 선생이 뭐 지적했던 어떤 사실 관계, 역사도 사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수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들, 뭐, 딱 그런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김유식선생이 하던 텍스트 해석 같은 거에 대해서 반발한 논문은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그니까, 아마 이게, 인문학, 인문학 논문의 어떤 인용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 그, 어떤, 선인 연구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그스타일의 문제일 수 있고, 사실 그건 좀 살펴봐야 아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정, 일단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에는, 전, 저, 저랑, 그, 그때 제 기억에는 저랑 허에서 쓰는 두 명이서 한번, 한번, 한번 확인해 봤던 거 기억하는데, 해봤, 저희가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네? 이거, 이건 못 쓰겠는데? 이런 좀, 게좀 있긴 있었죠. 물론, 저희가 그러니까 쓸만하지 않나요? 예 네, 오히려. 음, 어, 어 근데 그걸 하려고 했으면, 이제, 세 곳만 다룰 게 아니라, 사실은, 어, 최소한 사, 상위 10개의 작품, 저작좀다 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겠나 싶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저에게 너무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사실은. <웃음> 나중에 <웃음> 언, 언젠간 해야 될 논문, 해야 될 작업들이라서 미루는것도좀 많긴 많아요, 사실은. 야, 사실은, 나도... 네? 네 하다못해서 그 젠더 부분 같은 경우도 음. 여성 여성 그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인용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봐도 훨씬 더 다양한 해석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시리즈로 내시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다음 논문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웃음> <웃음> 음. 근데,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그런 게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젠더, 아니, 젠더라는, 젠더를 안 젠더란다, 젠더 하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처음에 논문에서 젠더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사평이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사실은 그냥 기껏해야 이 남성, 여성식의 어떤, 그, 그, 생물학적 성별을 가지고 이제 구, 구분한 것 뿐인데, 여기다가 젠더라는 표현을 쓰는 건 너무 나이브한거 아니냐. 와, 와. 그래서, 그, 런말 들었었고, 아, 맞, 그, 맞습니다. 라고서 제가 다 수정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도 약간 좀 찜찜함이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워낙, 워낙 결과 자체가 이제 되게 좀 파격적으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연구에 활용하긴 했는데, 어, 정말로 이게, 그 남, 그, 그, 연구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 이게 정말 그렇게 김윤식 여부에, 김윤식 인형 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는게 맞긴 맞나? 사실은 다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그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것일 뿐이지 않을까? 라는 의심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남성 연구자 혹은 여성 연구자가 저, 그 김윤식의 저작들을 어떻게 인용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분석 해봐야 알수 있는 건데, 그, 그것까지 이 논문에 다루려면, 음, 너무 길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그런 것 때문에 좀 계속, 저, 그, 스킵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아 이거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데 그걸다 넣으면은 논문 한 편이 안될것 안 같아. 논문 한 편이 아니라 뭔가 책한 권이 나올 것 같아.라는 그런 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디를 어디를 빼고 어디를 어디를 을지가 되게 좀 애매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첫 시도라서 약간 좀 의욕과 현실의 사이에서 좀좀 좀, 좀 조절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논문 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서 의욕은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웃음> 논문 이미 네, 많이 오버한 거죠. 사실 심사 심사 유예 주린 줄인, 줄인 거예요. 아. <웃음> 원래 는더 길었습니다. 근데 네. 윈테생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네. 네. 윈테생의 네. 마이크 네. 네. 제의견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완료됐어. 아, 그래. 거... 오, 벌써 아, 이런 거 준비해 갔죠. 어, 요즘 어 너무 빠릿빠릿한데? 노가다. 아 뭐야. 아, 아 진짜. 노가다. 왜 이러시. 제가 한문 전공이라 한문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 요즘 이상하게 컨셉 잡어. <웃음> 노가다 고생하셨습니다. 그제 코멘트를 이제 몇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어 일단 노가다 이야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게 제 코멘트에 화둡니다. 녹하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좀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 논문 제목이 저는 좀 궁금해요. 논문 제목을 교신저자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딱 확정하신 겁니까? 네. 인구사회학적 시자라는 표현이 사실 이거 아마 최인석 선생님이 여기 감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위험할 수도 있는 뭐 그런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논문 쪽뭐 보면서 아까 김영희 선생님도 쭉뭐 해설을 해주셨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계속 했냐면 아마 이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이게 제대로 뭔가 좀 분석을 하려면 연대를 기준으로 나눠서 세대를 구분하기보다도 세대 자체에 대한 질적인 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이렇게 하면 뭐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접근했는지 뭐 논문에도 쓰여져 있긴 한데 뭔가 그, 어, 그거에 맞춰서 좀 서술하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80년대생도 제가 봤을 때그 안에서 분기가 되거든요. 음. 60년대생도 분기됩니다. 분기가 돼요. 그러니까 60년대생으로 묶어서 분석을 한 결과랑 60년대생을 분기하는 지점을 잡아서 그걸 기준으로 또 분석하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제목의 애초에 인구사회학적 시좌라는 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분석을 위한 어 그러니까 그런 게좀더 고민이 반영되었다 물론 여유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아마 못 가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지점이... 네, 죄송한데 이 화면 계속 띄어놓으실 거예요? <웃음> 이게 화두니까 <웃음> 띄어놔야 됩니다. 네. 컨체, 큰 화면에서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고 싶은데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웃음> 너, 화두를 전달했기 때문에... 다른 ppt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ppt가 그렇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 줄창 띄어놓고 있잖아요. 화도가 중요합니다. 조용히 <웃음> 계시길뭐 뭐 하시나 했더니 PPT 이거 만들고 싶지. 어, 공을이 드렸습니다. <웃음> 어쨌든 뭐, <웃음> 제, 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니다 인구사회학적 시이라는이좀 어떻게 보면 거창할 수도 있는 제목에 비춰봤을 때 논문 내용이 좀더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는 어... 데이터의 범위와 범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사실은 오늘 제가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음. 이건 아까 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학위 논문에서 시작을 했지만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최인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역시나 어, 데이터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가가 역시 문제가 된다. 라는 거를 또 생각을 했고요 아 그리고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좀 전에 그인구사회학시작 관련해서 생각했던 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어, 좀 뭔가 시작을 한게 있어요 후배랑 후배 한 명이랑 학문학쪽 연구사를 음. 데이터로 좀 정리하는 작업을 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만 있습니다 둘다 바빠가지고 아, <웃음> 둘다 바빠가지고 데이터 정리 어느 순간까지 딱 데이터가 정리되는데 그 이후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음. 서로가 바빠서 근데 그 데이터가 좀좀 좀 정교한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좀 나오면은 어,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문학사회학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 하신 연구는 어떻게 보면 김병준 선생님의 어, 학위 논문 쓰실 지금부터 가지고 계셨던 문제의식이 촉발돼서 연장된 역량이 있겠지만 문학연구사회학 그 정도로 좀 음. 명칭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가시면 은 어, 김병준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 경험을 자기 연구에 확장해서 반영하시면 좀 그것과 관련된 유효한 담론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몇 또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우리의 하이라이트 너가 다? 우리 하이라이트 이야기 아니지! 아, 아니지! 진짜 콘텐츠. 아니지! 아. 뭐가 아니라고? <웃음> 왜? 말씀하십시오 김바루 선생님 요 네, 아니, 아니라면서 아, 아, 뭔가 노가다의 거시가더커진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최대한 크게 했습니다. 여백임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나치고 네. 네. 화면 전체를 잡아먹는 크기는 아니고 노가다는 이제 휴먼 라벨링이겠죠. 계속 아까 말씀하셨고 근데 뭐 역시나 김병준 선생님도 아까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어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 제가 봤을 때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자첫 번째 휴먼 라벨링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일반적인 순수 인문학을 전공한 인문학 연구자들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어떻게 뛰어들게 되어, 되는 어되 맥락이고요 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데이터 녹아다 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이제 다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녹아다 이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니까 궁금한 게 어. 이거 녹하다가 혹시 뭐 고전에 나오는 말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웃음> 아 지금 찾아봤어요. 아직 이런 거 진짜 있나? 내가 한문학을 잘 모르지만 진짜 있나? 진짜 이거를 있나? 제가 문자학적으로 좀 풀면 녹은 기록할 녹자고, 아는 굶주릴 아자고, 단은 뭐 마늘 다자죠 굶주림이 많았던 것에 대한 기록, 기록하다는 거죠. 역시 데이터 녹아다할 때는 열심히 또 배고픔을 그치. 참고.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최주찬 선생님께 저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이 노가다 관련해서. 자, 음. 책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또. 자, 이, 어. 우리가 같이 참, 그, 어떤 책. 디지털로 읽고 데이터로 쓰다. 여 보면, 어, 최주찬 선생님도 여기 가지고 계시군요. 여기 보면, 123페이지에 최주찬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냐면, 무려, 아, 잘안 보이지? 연구 데이터를 다루는 노동과 그에 관한 인식이라는 소챕터에서 최유찬 선생님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요 요약하자면 어, 대학원생들이 이런 디지털 인문학적인 작업이나 과업에 참여하게 됐을 때 처하게 되는 어려움이 보통 뭐냐 하면 은 어, 데이터 부축이 보통 대학원생들을 과업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연구에 참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제기하셨던 작년 여름 쯤음에 제기하셨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에 참여하시면서 또한번 뭔가 감회를 얻으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 하나만 끼어들면 참고로 저 책의 저자로서 저도 최주찬 선생님도 김병준 선생님도 참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을 단한 권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사비로 산 겁니다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저자님 유인태 책임 저자님 사비로 샀습니다 저자인데 한 권도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팔고 있나요? 저검색해봐안 나오는데 아니 아요 어, 팔아요 팔아요 절찰리에 판매 중입니다 절찰. 절찬... 어. 알라딘에서 안 나오던데 n o t h e r Aladdin is Aladdin. a l a d d i 어 i 까지 very g o 약간 모 h i n g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찾았습니다 o u I 니다 n t tell you. I can't tell 그 o u I 그 다음에 이제 허예수 선생님께 저는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디지털 인문 그러니까 순수 인문학 연구자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채널이 이제 보면은 여러 채널이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전성규 선생님하고 같이 뭐 최유찬 선생님 같이 작업하셨던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 그죠? 강의 같이 들으시면서 그때 어 그때 김영훈 선생님도 그때 그 강의 하셨던 걸로 네 공동강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으로 뭔가를 하는 그죠? 그런 죠그경험 통해서 또 논문도 쓰셨고 이번에는 또 채널이 다르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이렇게 펀딩해주는 돈을 또 받고 연구비 받고 참여하신 건데 그래서 뭔가 두 경험을 이질적인 경험을 하셔서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연구 참여하시면서 또 혼자 어떤 디지털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혼자 또 가지게 되신 생각도 정리하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진석 선생님. 네. 제가 다음 달에 펌을 할 거거든요. 펌. <웃음>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가 감당이 안 돼서 펌을 하려고 하는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펌 하기 전에 뭐 유의해야 될는사항이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는 그냥 디자이너 선생님에게 답답습니다 <웃음> 그렇군요. 역시. 광도는 좋은 디자인너로 만나는 거. 어쨌든 뭐 말이 길었습니다. 두분 선생님께 그러면 아까 질문 드린 거 답을 한번 여쭤보고. 화면 공유줄 꺼주세요. 녹, 아, 다. 네. 녹화 화면이 예쁘게 안 나와요. 아, 마지막 질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약간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데이터톱이란 그 학술 대회 그 뭐죠? 지원자, 아그 조교? 약 그러니까 도우미로 갔다가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웃음> 질문했는데 을 그게 책에 실려가지고 제가 문득 아이 회수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음. 한국의 D.H.에 관련 있는 사람 이 책을 사서 보고 야 이런 되벌아진, 약간 그러니까 농담입니다만 이런 되벌아진 애가 있다니 <웃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에좀 웃기고 좀뭐예 영광인데요. 어그 그러니까 그런 그 대학원생의 노동 뭐 이런 거랑 별도로 일단 방금 그 들으면서 세 가지가 생각났는데 첫 번째는 어 저는 이제 유일하게 여기서 석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고요. 네, 그니까 학사졸인데 석사 학위가 없는 사람은 애초에 저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게 있. 있잖아요. 그저 그걸 정확히 할 수가 없...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 책임자가 될수 없는 건 당연하고 그런 게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한다는 그감 자체가 굉장히 <웃음> 석사 학위 미소지자 연구자에게는 굉장히 이채로운 경험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돈 주면 다 한다고 실제로는 아뭐학위가 뭐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다니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김윤식이 아니었으면 좀 재고해 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 제가 전성희 선생님 허혜수 선생님이랑 했던 이인직, 이인직 소설의 그~ 각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삼 년이나 시간이 지나을예 이인직 소설의 감정론 그거의 그니까 그거의 다른 판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데, 작가의 어떤 소설인데 제 연구 분야와 좀 관련 없는 작가 뭐 이런 거였다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대학원 들어올 때 영국의 획서에 김윤식 어쩌고로 한 문단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윤식이란 이 신비의 존재를 신비의 존재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매력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뭐래도 실적에 대한 무언의 압박.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누가 너 논문 써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어 아직 석사... 각위미 소지자기 때문에 어너 발표해 논문 써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지만 그게 좀 있다고 저는 이 명륜동에 삼년이 있으면서 음 그냥 뭐 하라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 학과는 BK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뭐 제일 저자든 뭐든 그냥 뭐 하나 들어가면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고 <웃음> 생각이 들어요. 저 오늘도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웃음> 이 거의 대학 대학원 세미나실이라는 그 공동 연구실 아닌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보조 연구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식민지식이 잡지를 타이핑하는 이제 고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모 선배가 어 얼마 받고 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선배는 어, 사실 얼마 받고 하니 열심히 해라기보다는 돈 때문에 학위 논문을 미루지 마라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서로가 난처한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을 하는 선배도 아 얘가 학위 논문을 빨리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학술적인 그런 루트가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 그걸 하는 사람도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뭐랄까 아이고 뭐 큰일 났네 <웃음>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확인 뭐 논문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번 주에 빨리 넘겨야죠 뭐 약간 이런 예 그런 거여서 예. 이런 두서없는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허세 선생 님 답변하셔야 될것 같아서 네그 제가 최주찬 선생님이랑 전성연 선생님이랑 같이 논문을 썼던 게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감정론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순수 인문학에서 D.H.로 한번 발을 들여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감정 연구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 이게 그냥 가져오니까 조금 밋밋하고 좀 한계가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어쩌다 보니까 이인직의 감정을 이제 건드리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재밌다. 좀 이제 감정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순수에서 DH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는 약간 인문학,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한계? 약간 조금 더 방법론이 새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계기가 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린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 그 공동논문을 쓰게 됐어요 수업이 1번이고 김경선생님이랑 그 전성연선생님 같이 하셨던 수업 1번이고 그다음에 전성연선생님이랑두 번째로 논문 썼던 게 세미나를 통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 어, 여자진암이나 이런 여성잡지를 읽어가는 세미나를 하면서 그러면 좀더 근대 계몽기 잡지 전체를 한번 일단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미나 같이 했던 멤버들이랑 같이 논문을 하나 쓰게 됐고 세 번째로 그 김그김영생이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여기 에 하면서는 크게 어떤 차이 같은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동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다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제가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건 리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정말 두, 그 전성균 선생님도 그렇고 그 지금 김병준 선생님, 최진석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리더를 만났다 라는 생각을 네, 했던 이유가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 다세분 네. <웃음> 좋은 말 별로야. <웃음> 아, <웃음> 아니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 선생님 다 약간 그 논문과 어떤 시대에 대한 장악력이 있어야 제1 저자로 이제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 저자를 했다면 은 새로 뭔가를 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짧은 기간 내에 논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공동 연구진을 끌고 갈 만한 어떤 리더십이나 그런 어. 그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당황력, 연구 대상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필요한 게 공동 연구의 어떤 책임자의 그런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적어놓고 돈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온갖 특화된 얘기만 다 해가지고 제가 후배 선생님보다 후배 주제에 되게 특화스러운 얘기만 많이 해서. 생피한데 마지막 얘기 못한게 하나가 D.H.와 관련된 거였는데요. 그 이제 최준서 선생님이 농담 삼아서 어, I.M.D.H. 회의론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누구나 D.H. 회의론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러면 국어국문학 옹호론자, 국어국문학 회의론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자연과학 회의론자 이런 말은 없는데. DHC 회의로는 그러니까 저희도 농담 삼아 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그냥 준비여서 또그장난 뭐죠 카이스트, 카이스트 가서도 카이스트 그 d h 겨울학교 가서도 이제 뭐저희한 번씩 계속 발한 번씩 담가본 사람들이니까 야 d h 대박이다 이거보다는 아이고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감정 분석 그래 좋아 근데 <웃음> 그 말뭉치를 언제 만들 것이며. 뭐 식민지 자료는 어떻게 판독할 것이면 그런 것들이 또 멀고 뭐한 10억은 있어야지 뭐 100억 원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아 결론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DH라는 장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 DH의 반대항으로서 순수 인문학 연구에서는 과정생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짓밟히거나 그러니까 좀 과하게 말하면 짓밟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멸시. <웃음> 제가 말이 셉니다만 아니면 어 그래 공부 더 하고 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면 뭐 그래 너는 뭐 우주의 한 점이지 뭐넌 여러가지 해석의 경쟁 속에서 하나의 의견을 던질 것뿐이니까 어 30년 공부한 분들이랑 한번 싸워 봐 약간 이런 그 위압적인 분위기 없지 않아 있는데 dh에서는 그런 게 약간 평등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어 고생했구나 <웃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영인본을 복사했다고 해서 어 너가 고생했구나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DH에서는 어, 우리의 노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훨씬 어, 물론 뭐돈 문제 이런 거 많이 얽혀있지만 넉넉히 인정해주시고 그러니까 약간 힘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가다 힘들어도 아, 그래도 여긴 내가 저자가 될수 있는 거구나 혹은 내가 도우미 역할을 했지만 뭔가 그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예, DH... 예, 저도 나름 회의로... <웃음>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저도 듣다가 생각난 건데, 아니, 사실은 음, 그냥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그하순 선생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사실 연구 책임자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본인보다 위에 있는 선배들과가 아니라 본인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본인보다 이 아래에 단계에 있는 대형생 그룹과 같이 이제 DH 연구 그룹을 하나 꾸려보는 것도 한번, 그까 그러니까 그것도 상상을 해봤다는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음. 어, 답지를 읽으면서도 이 음. 팀이랑 이제 세미, 그, 어 뭔가 DH 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래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게 어린이 잡지였거든요 근데 어린이는 정말 영인본 밖에 없어요 그 PDF로 없어서 하려면 갈 길을 멀어 볼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뭐 아동문학 전공자도 아니어서 가능할까 이런 회의감에 빠져 있다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봤어 음. 어떻게 최인석 선생님 디자이너 뭐 추천... 네, 뭐 나중에... 하 <웃음> <웃음> 네, 아 제가 코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질문자였기 때문에 음. 아뭐 두분 선생님, 그리고 최인석 선생님 말씀 까지잘 들었고요. 뭐 최유찬 선생님은 뭔가 잘 빠져나가신 것 같아요, 제 질문을. 근데 빠져나갔다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질문하실 때는 뭐... 아무런 컨텍츄얼한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정말 객석에 있는 그죠 학생 입장에서 어, 질문을 했던 건데 맥락이 다르죠, 사실 지금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질문에 대한 어, 답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건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요약하자면 논문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또 데이터 작업한 거에 대한 그만한 타당한 실적을 또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예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최인석 선생님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제가 봤을 때 디지털 인문학을 접하시는 계기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순수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하나는 뭐냐면 그냥 방법론으로서 어, 어떤 뭔가를 아시게 돼서 그 방법론을 개인 연구의 차원에서 자기가 뭔가 다루고자 하는 자료에 적용해서 뭔가 논문을 써 본다든지 아니면은 논문 비슷한 뭔가를 과업을 수행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처럼 이제 뭐 동일한 도메인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유관관심사를 같이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협업연구를 하는 형태로 어 보통 그렇게 되면은 처음 이제 참여하시는 순수 인문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데이터 만드는 작업 또는 데이터를 디자인하는 과정에 보통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디지털 인문학에 접하시는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두 개가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협업의 형식으로 디지털 인문학에 참여하신 분들은 협업 자체가 갖는 강점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세요. 이후에도. 근데 이제 처음에 방법론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어, 그 방법론을 어떤 식으로 내용 연구에 응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 문학을좀 이해하려고 하시는 지점들이 보분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사실은 디지털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업 연구를 하게 되면 아까 헐리 선생 님 말씀하신 대로 어, 연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여기 계신 김바로 선생님. 나 김병준 선생님 정도 되면 뭐 굉장히 훌륭한 역량과 소통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끊임없는 녹아다를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답변. 어, 저는 그 아까 김병준 선생님이 그 끝에 나중에 얘기한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안 하셨던 얘기, 바로 그 기터부. 기터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김영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실 텐데 저는 최진서 선생님, 허위트 선생님, 최수창 네.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이런 겁니다. 어, 보통 이런 작업에 대해서 디지털 인문학에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노가다한 데이터를 공개하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기존에 있었거든요. 네.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걸 공개해야 돼? 나만 먹을 거야. 뭐, 요런, 뭐, 요런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공개, 프로세스 공개는, 어, 일종의 재현성이 보장되기도 하고, 신뢰성도 보장이 되는 거죠. 사실, 논문에다가 전체 데이터를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검증은 또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랬을 때 그런 근거로서도 작용하고 제한성으로도 작용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삽취한 거를 남들이 맘대로 쉽게 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김현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실 게 있나요? 비터브 공개. 네, 잠시만요.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기 u 브 링크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연구뭐이렇게잘안 보여요. 네네. 좀 많이 확대하셔야 돼요. 더, 더, 더, 더. 네. 네 그래서 이 기터브 링크 그 링크가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뭐, 플롯 같은 걸 들어가면 이제 참그 연구에 쓰인 플롯 파일, 이제 원본을 이제 PNG 파일로 볼수 있고, 이제 파이 제오 검정 요 아이파이썬 요분이 들어가면 이제 주피터 파일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파일이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것같아요 그래서 뭐 연구 대상 논문이랑 참고 문헌을 엑셀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개인 그 신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름, 저자명은 다 지웠어요. 다만 이제 뭐 검색하면 저자명도 나오긴 하지만 저자명 이제 뭐 성별이나 이제 생년 같은 걸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용 라벨링 이 엑셀 파일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은 이렇게 했고 음. 이 이제 연구 이게 이제 논문의 고유 KCI 고유 넘버 확대 부탁드려요 안 보여요 아네 이것도 확대군요 <웃음> 네안 보이네요 저도 음자네네네 네. 생각보다 많이 확대해야지 잘 보입니다 음네 네, 그래서 이제 요요 인용 요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는 요 논문이 이광수와 그의 시대를 이제 인용했는데 요 이렇게 인용했고 인용 코멘트는 뭐 이렇게 되고 인용 코멘트에 따른 이제 인용 분류는 나는 0 번으로 했다, 뭐일 번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인용 코멘트 이 부분만 이렇게 딱 PDF에서 복사하고 하는 것도 다시 다일이었죠 다시. 그래서 PDF 파일이 또 제대로 안 걸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용도 다 정리를 해서 사실은 이 엑셀 파일, 이세 가지 엑셀 파일이 중심되는 거고요. 혹시 뭐 뭐 계속 조금씩 보완을 할 예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뭐 이걸로 이제 뭐 설명할 게 있을까요? 그러면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 이제 음. 최진서 허혜슬 최주찬 선생님 아, 어떤 느낌이었는지. 음, 사실 그게 어떤 자료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그러니까 사실. 그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임무 하는 사람들이 특히 1차 저료에 기반한 어떤, 어떤 실증주의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제 아마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아 되게 집중이 안되네요 <웃음> <웃음> 일상 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사실 예를 들어서 그 근데 뭐 무슨 뭐 식민지 시대 잡지의 영인본이나 혹은 그 PDF 파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공, 공유를 잘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워낙 자기가 그 구할 때자체 어렵게 구하게 됐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할때제 주변 경우를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물론 목,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 접지를 가지고 무슨 목차를 작업했다거나 그러니까 서류 상황을 정리, 따로 정리했다거나 그런 파일들의 경우는 당연히 그것도 공개를 꺼리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원문 자료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공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게, 어, 그,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PDF 상태의 1차 자료와는 약간 좀 구별되는 자료로 취급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한번 건드려서 작업을 내, 내 방식대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 외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자신감? 어, 같은 게좀 있다고. 어, 이제, 그래서 무슨 뭐, 논문, 논문이란다. 잡지 목차라거나 이런 자료들도, 그냥 뭐, 그 쉽게 뿌리고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경험상으로도 그런 자료들을 받는다고 해서 딱그 사람이 활용을 잘 하, 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랬던 건 아니기도 하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제 뭐, 서치 뭐 고맙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 사실 저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그니까, 러 뭐, 지금 개, 개탑에 공개된 이 자료의 경우는 어, 차라리 저희가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웃음> 인거, 인거죠. 어. 이제 뭔가 이제 그거를 누가 뭐 따로 자기가 뭐 버전 버전업을 하건 뭐 이런 건 자기 알아서 할 길이고, 뭐 그것도 공개 좀 고만 이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기다할것다 아니고, 그니까 애초에 공유 그걸 활용을 해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웃음> 기껏 공개했는데 를 어, 활용한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약간 좀섭편 얘기 아닌가. 그러 약간 제 생각은 좀 그렇죠. 그 어, 뭐 어,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약 어왜 그런 얘기 하냐면, 그니까, 아까, 아, 잠깐, 맹설수술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방금 엑셀에 보여드린그 엑셀 자료 같은 것도, 어쨌든 그거를 보려고, 그걸 활용하려면, 우리가 자료를 정리한 방식, 혹은 이제 자료를 데이터한, 우리가 정리했던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쉬울까? 라는 좀 걱정반? 아니면 안도반? 약간 그런 좀, 좀 복잡한 감정이 좀 있긴 한 거죠. 저희도, 저도. 그래서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딱히 뭐상관 없다. 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쓸지 누가 쓸지 정말 궁금하긴 하다. 어 정도. 응.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저, 저, 저는 뭐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어놓은 말을 그대로 하셔서 최자 선생님께서 깜짝 놀랐는데 공개. 공개,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공개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질 뿐그 이외의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전처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암호같은 자료서뭐 충분히 이해가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김윤식, 김윤식의 김식 전체 그 저작을 저희가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그걸 뭐 형태소 단위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주 보물 같은 거 <웃음> 겠지만 이건 이제 누구나 아한 일주일에서 한달정도의 노가다면 얻을 수 있는. 예, 그리고 그리고 하나 또는 철저히 저희 논문에 목적화된 자료들이어서 그러니까 음. 뭔가 누가 뭘 할래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아까 김바로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코드나 어떤 그거를 그대로 돌렸을 때 그대로 또어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재현성이나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되는 신뢰성 같은 게 데이터 인문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공개를 하는 데는 굉장히 네, 되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이제 이 데이터가 조작됐는지 아닌지를 알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욕심이 나는 점은 있다면 은그 지금 이제 기타브에 올라온 뭔가 어 코드나 이런 걸 썼을 때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참고 참고 표기를 하거나 여기서 썼다 이런 거를 해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있습니다. 아 있나요? 아. 네. 그거 네.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서는 이거를 안 하는 거를 뭐 당연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는 네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연구 윤리 위반입니다. 음, 음. 그냥 위반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그 사람의 저작권이잖아요. 그쵸, 네네. 저자 분명히 창작물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문학 쪽에서는 이걸 마치 도구화시켜가지고 <웃음> 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HWP에서 논문 쓰지만 HWP 인용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학술연구 윤리 위반이다. 그냥 음. 네, 그래서 쓸 때마다 뭔가 카운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웃음> 욕심이 <웃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데이터... 공개 찬성? 하지만 카운트가 <웃음> 되는 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 <웃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공개 같은 데서 깃허브 자료를 인용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냥 아, 따로 참고문양식이 있나요? 그 깃허브 자체에서 사이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인용하했으면 좋겠냐 좋겠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 그런 게 없이 그냥 깃허브만 있고 논문이 없으면은 그냥 GitHub 사이트 자체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이, 웬만한 경우에서는 꽤 어, 있는 경우는 citation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GitHub만 봐도 citation이 그 이렇게 정리돼서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해당 논문에 대한 URL, K, 그 KCI URL이 있거든요. 여기 오면은 분명히 citation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을 안 한다. 저는 인용 안한 사람의 문제죠. <웃음> 근데 그게 좀 친절하게 GitHub에 어차피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GitHub 들어와서 볼 거니까 GitHub에 음. 친절하게 그런 거 올려 그, 해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이 데이터 인용하실 분은 이러 이러 이러 이렇게 인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설명문을좀 부기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논문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이 GitHub 링크를 인용하거나 GitHub 음. 뭐, 링크에 DOI 넘버를 이 숫자를 부, 부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그건 안 해놨. 고네뭐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논문 인용으로 <웃음> 그렇죠. 네논문 <웃음> 인용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사실. 네. 깃허브 많이 <웃음> 인용해도 뭐 딱히 그뭐쓸때그 뭐 어, 논문 <웃음> 논문 인용 패스가 많은 게 더. 네. <웃음> <웃음> 아니 사실 뭐 김바로 선생님 같은 분이 힘써 주셔야 될게좀 전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데이터의 실적과 그게 가능한 형태의 정책연구 이런 거를 좀 끌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어, 정보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 그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데이터 하나의 논문과 같은 걸로 아티클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해줘요. 이미. 근데 인문학에서는 그게 아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인문학에서 뭐, 어떤 사전, 뭐, 김윤식 사전이라든지, 뭐 이상 사전이라든지, 혹은 어떤 거에 대한 정리 합본, 정본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게 되면 되게 박수 쳐줘요. 정말 수고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나 뭐 행정적으로나 인정을 잘안 해주죠. <웃음> 뭔가 되게 이상해요. 네. 그거에, 그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뻔히 알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거든요. 종이로 만드는 것도. 데이터에서 과연 해줄까? 이걸 정책연구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 관련해서 아까 하나 질문 못한게 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권영민 선생님 작업할 겁니까? 어... 그... 사실은 권영민 선생님 작업도 있고 이거를 고전문학 쪽 데이터까지 합쳤을 때도 그 조동인 선생님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김윤식 1위였는데 조동인 선생님이 2위인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작업은 유효할 유유, 것 같아요. 뭐 권영민 선생님 작업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뭐그 제가 사랑하는 천정환 선생님 작업도 뭐 가능할 것 <웃음> 하겠죠. 뭐.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새로운 그 현재 현역으로 계신 선생님조차도 연구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그 뭐.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그런 것들을 뭐 이광수도 가능할 거고 이 이거는 계속 3G가 갈,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권영민 음. 선생님이나 뭐보드 선생님, 손정호 선생 님 이런, 이런 분은 사실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저작들에 저자하셔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의외였던 게, 이제 그순위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재선 선생님이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현대문학 쪽 연구자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좀 외람 든 얘기지만은, 이재선 선생님 성어, 성함을 거의 처음 들었어요. 네 어. <웃음> 어디였지? 서강대였나? 한양 서강대였나요? 서강대 쪽에서 국무과에서 계속 재직하신 분이었는데, 그 사실 아그니까 서강대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왜왜 왜 몰랐는지 알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되게 들었는데 그니까 워낙에 제가 있는 성대 쪽의 연구 경향과 서, 서강대 국문학 쪽의 연구 경향이 다르니까 서로 참고하는 문화이 달랐겠죠? 그래서 아마 이전 선생님이 주로 참고된 논문들을 제가 볼 일이 많지 않았던 거겠죠. 어쨌든 사실 그래서 약간 음그니까그 통계를 통해서 확인한 데이터 중에서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라 예상에서 벗어난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는 게더 오히려 더 재밌는 결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직관을 배반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걸 규모하는게더더 더 야심찬 주제가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보고 있는데 저 혼자 결정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뭐 그냥 재밌어 보인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사실 그 인적 데이터를 통하면은 출신 학교라든지 소속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참조자로 쓸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분석을 할 여지도 있겠죠. 그렇죠, 김병준 선생님? <웃음> 네, 뭐 학교의 학풍 같은 걸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중에 그게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끼리가 더 가깝고.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아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긴데 이제 거의 이 마무리할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국문학이 아니라 사회학 저널에 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점점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일종의 지식사회학, 혹은 과학기술사회학이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회학 분야가 따로 있고, 그래서 사회학 저널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 우리 여 팀도 그게 좀 이제 고민인 거죠. 이게 국문학보다 차라리 사회학이 되는 게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네네. 사실 사람이 아니라 논문을 진공으로 삼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논문, 그러니까 사실 이 논문에서도 실어야 한다는 저 연습과라는 일을 김병선생님이랑 저랑 계속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논문과 논문 그러니까 김윤식을 인용한 논문들끼리 서로 인용이 되어 잘 되고 있는가? 어, 아니면, 그러니까 김윤식을 인용한 논문들끼리 잘 되고 있다면, 또 김윤식을 인용한 한 논문과 인용하, 김윤식을 인용하지 않은 논문들 사이에 또그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추적했으면 좀더 재밌는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 시건과 그런... 여러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못, 한게 있는데, 사실은, 어, 이제, 그, 이제 뭐 다른 뭐, 저기 누구야, 뭐, 뭐 권영민 선생님이라거나, 공보드레선생님이라나 이런, 다른 저자 선생님들에 대해 접근할 때도, 그런 식으로, 개별 연구자가 아니라 그 연구자들이 썼던 저작을 주인공으로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인증 네트워크가 아니라 어떤 지적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방식이라면 좀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가능한가? <웃음> 이건, 이 제가 기술을 모르니까, 그냥, 가능한가?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건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지금 이제 세 분의 선생님께서 이제 나와 주셔서 그 논문을 쓰는 과정과 그리고 어떤, 어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논문에서 담지 못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좀 얘기해 를 주셨고요 어, 저랑 최윤석 선생님이랑 여기 있는 이제 허예슬 최윤석 선생님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올해 아마 여름 정도에 아마 다시 한번 이런 작업들을 비슷한 작업들을 할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이번에는 해외학술 그러니까 한국어 논문에서 해외학술 연구자 그 유명한 이론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려고 지금 일단은 어, 야심차게 학술대회 신청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 되겠지 여름에 또 고생하면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아마 학술대회 신청을 사회학 쪽에서 실제로 했고요. 사회학 쪽 학술대회 신청이 들어와서 또 할지는 네 8월달에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이 데이터 안에서 뭐 미셸 푸코는 피에르 부르디에는 어떤 유명한 그런 해외 학술 이론들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좀 보려는 이것도 또 아마 녹다일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 작업들을 예,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준비한 내용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어떻게? 네, 시간이 우리한 10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대충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100분을 하려고 했다고요? 저 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뭐 최대 100분이라고 일단은 여기 두세 분한테 얘기는 해놨어요. 어쨌든 우리 초대 손님이니까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어뭐 한마디만 응,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 최 선생님부터 최춘 선생님, 화예 선생님, 최진 선생님 순서대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 <웃음> 감사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 김병준 최선생님 없었으면 뭐. 당연히 할, 할 수도 없었고 예술쌤이 늘 응원해 주셨고요 제가 하기 싫을 제가 되게 찡찡대거든요 <웃음> 제가 굉장히 찡찡대고 하기 싫다고 맨날 뒤로 밀었는데 다른 분들의 그런 기다림과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오늘 이상한, 말씀 많이 했, 아 이상한 말을 많이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튜브 출연 처음이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막, 김동승한테 지금 물어봤었어요. 그, 뭘 준비하면 되느냐. 네, 편하게 나오라고 하셔서 편하게 왔는데, 네, 잘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응. 저는 두 번째 출연인데 음. 아, 제가 와서 막 dh 회의론자로 이런 얘기만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어쨌든 그럼에 불구하고 어쨌든 dh에 대해서 dh 연구 수행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그 고민하고 있는 그룹중 하나니까요 제 그런 맥락 속에서 좀이해 해주시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음 사실은 그게 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니 좀 뭐랄까 좀 대인 경험이 많아요 한마디로 <웃음> 그, 뭔가, 새로운, 어떤, 인문학의 어떤 새로운 개혁, 내지는 새로운 흐름, 새로운 방법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왔다가 유행처럼 사라져, 유행만 불러일으키고 가버린, 사라져버린, 실패한, 그런 수많은 개혁 시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약간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뭔가 해외가 나가면서, 또 그, 뭔가 그 이, 이 연구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분명히 있긴 하니까 또, 예, 또 그런 맥락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다라고 아, 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제1조자 김병준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아, 네. 네. 어, 일단은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렇게 좋은 논문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어서 행복하고요. 어, 향후 10년간 울어 이게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볼 겁니다. 이 논문은. 저는 이제 사회, 사회과학 쪽도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논문에 대한 논문 데이터 열심히 이 지성사적 측면을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참여해 주신 세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다른 이, 유니트의 김바라수님도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습니다빠이바이바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